수호지심과 탐진치 분노는 어떻게 다른가요? 수호지심은, 어,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양심에서 나오는 수호지심은 분노의 기준이 참나 뜻, 즉, 육바람일에, 육바람일에 어긋나서 화가 나는 거고요. 애고가,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이제 그 애고의 감정으로, 이 중에 감정이죠. 감정으로 일으킨 탐진치의 치는 기준이 뭐죠? 나한테, 나한테, 에고한테 예, 손해가 갔었죠. 그러니까 이거는 선하지 않아서 화가 난 거고 이거는 어, 해, 해를 해 입혔기 때문에,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. 요거는잘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세요. 감정은 비슷합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적인 분노는 명상을 하고 참나한테 맡기면 사라져버립니다. 식어버립니다. 그런데 참나에서 나오는 분노는 명상을 하실수록 오히려 또렷해집니다. 정의로운 분노는 더 또렷해져서 아 내가 이거를 이 정의를 구현해야겠구나 하는 각오가 더 다져집니다. 명상을 할수록 더 정의로워지는 거죠. 그도 전혀 다릅니다.